하게 많이 감량을 했거든요 이너뷰티템들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건강하게 상태가 좋은 그런 허당 세미질을 확 상승을 시켜주는 달달한 되게 맛있어요 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되게 되게 되게 찍고 싶었던 20대 후반에서 30대 영양제 건기식 추천 영상인데요 어, 제가 지금 나이가 딱3 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대 한 후반대부터 영양제 같은 거로 진짜 진짜 많이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영양제 잘 챙겨 먹는 거기도 하고 운동하기, 다이어트 하기가 목표여서 지금도 엄청 엄청 꾸준히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감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 이너뷰티 템들 효과를 진짜 진짜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되게 되게 여러 개를 먹어봤는데 또 바리바리 다 추천을 해드리면 되게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정말 효과가 좋고 템의 질을 확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로만 가져와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리플 시카 콜라겐이에요. 이거는 바르는 콜라겐이 아니라 이렇게 먹는 콜라겐이거든요.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구스베리 맛에 되게 되게 상큼한 그런 맛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도 예쁘고 휴대하기 딱 좋은 그런 조그만 사이즈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먹기 되게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은 14포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얘가 뭐가 좋았냐면 제가 지금 운동하면서 살이 조금씩 다시 붓긴 했는데 한몇주 동안 8kg가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몸 같은 건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이런 얼굴살이 좀 너무 심하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피부 탄력도 이제 20대가 아니다 보니까 불살이확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볼피임이라던가 이런 처짐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콜라겐을 진짜 진짜 열심히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거는 테스트 해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효과를 즉각적으로 많이 봐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콜라겐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콜라겐이 아니라 피부에 좋은 시카 있잖아요. 그 시카가 합쳐진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맛도 진짜 괜찮아요. 제가 약간 가로 타입의 콜라겐을 잘안 좋아하는 게그 특유의 콜라겐 약간 비린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PC 콜라겐이 아니라 식물성 콜라겐이어가지고 그런 비린 맛이 진짜 하나도 안 났고 이게 저분자라서 흡수가 진짜 진짜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보통 뭐 건기식 영양제 이런 거 먹으면 좀한달 뒤부터 효과가 나타났는데 얘는 한 1, 2주 먹고 나니까 그 다이어트하면서 막헬속하고 뭔가 탄력이 막팍꽂지고부가 약간 칙칙하고 그랬던 게 진짜 진짜 많이 개선이 되고 진짜 좋았던 거는 이런 피부 톤 같은 게 되게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비타민 C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비타민도 들어있다 보니까 다이어트하면서 시기를 진짜 바짝 조이면 현기증 나거나 되게 몸이 막 힘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얘는 비타민도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되니까 그게 진짜 너무 좋았고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몸에 활력도 진짜 진짜 많이 생기고 약간 노화를 피해가면서 다이어트만 야무지게 할수 있는 그런 꿀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먹고 진짜 피부도 엄청 엄청 좋아지고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마나 눈 밑에 있는 좁쌀 여드름 같은 것도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이 진짜 괜찮아졌거든요? 또 그냥 막콜라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다이어트 할때 진짜 도움되는 그런 성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피부 탄력, 피부 컨디션 동시에 챙기시고 싶은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해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유산균인데요. 또 다이어트하면 은 유산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유산균 꼭꼭꼭 챙겨 먹는데 제가 아이오브 유산균도 먹고 다른 유산균도 먹어보고 진짜 진짜 진짜 유산균은 엄청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 사르락토만 먹거든요. 얘가 뭐가 좋냐면 얘도 이 콜라겐이랑 비슷하게 가루 타입으로 먹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 입에 이렇게 진짜 넣으면 은 정말 1초만에 순삭으로 완전 사르르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가루 타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루약 진 진짜 못드시는 분들 뭔가 캣캣 질리고 답답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거부감 없이 먹을 수가 있고 일단 맛이 되게 맛있어요 약간 달고 상큼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얘가 0칼로리예요 그런 합성 향료나 뭐 설탕 이런 게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어 맛있다 이러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대박인 게 화장실에 진짜 대박 잘 간다 근데 이게 막 진짜 막 변기약처럼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가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 정말 건강하게 상태가 좋은 그런 화장실을 갈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되게 숙변 제거, 약간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을 하는 그런 유산균입니다. 이게 목에 막 끼거나 콜록콜록 약간 이런 느낌 절대 없어가지고 알약 싫어하시는 분들, 가루 타입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이에요. 그 다음은 차.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여우티라고 편의점에도 이런 페트병 음료를 엄청, 엄청 많이 팔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티백보다는 그냥 그 페트병에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트병 사용하면 지구에 안 좋으니까 저도 그거 몇번 다이어트 하면서 사먹다가 좀 죄책감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티백용으로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물컵 이렇게 1리터 넘는 거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놓고 하루에 이 물을 다 비운다 이런 느낌으로 다이어트 할 때마다 먹었거든요. 그냥 정석으로 다이어트 할때 말고 제가 단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물밖에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근데 그 맹물을 먹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단식을 할때 중요한 게물 섭취량이 많아야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진짜 적어도 1리터는 꼭 마셔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맹물 먹는 게 너무 질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사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호박이랑 팥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그꼬숩고 담백하고 달달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처럼 약간 맹물 잘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 티백 타놓으면 그냥 물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박이 들어있다 보니까 몸에 있는 그런 부종이나 붓기가 진짜 진짜 잘 빠져요. 그래갖고 저는 원래 하루에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빼면은 물 거의 한 잔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인바디제도 몸에 수분이 진짜 하나도 없고 그런 인간인데 그래도 이 여우티 덕분에 물 먹는 습관도 진짜 진짜 많이 들고 이런 몸에 있는 붓기나 부종도 정말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얘는 진짜 안 드셔본 분들이라면 한번 시켜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엄청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 오메가3인데요. 이거는 제가 벌써 영상에서 여러 번좀 추천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실제로 이거 몇 동째 다시 먹고 있거든요. 오메가3라는 게 되게 몸에 되게 중요하고 좋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잘안 챙겨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메가3 먹은 지 1년 안 됐긴 했는데 이거를 먹기 전이랑 후에 그런 나의 컨디션이나 체력이 너무 너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은 오메가3를 이제 꼭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오메가3는 되게 여러 개를 먹어본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진짜 엄청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아이허브에서 유명해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먹어도 정말 정말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입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오메가3가 뭐가 좋냐면 은 안구 건조에도 좋고요. 우리 몸에 있는 혈행 개선 이런 데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대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기억력 개선에 되게 되게 좋은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약간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먹고 나서 좀 건망증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어... 기억력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좀 저는 체력이 없거나 좀 무기력해질 때는 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인지능력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건강염려증이 있는 입장에서 이러다 나중에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나서는 뭔가 나좀더총명해지는 느낌이 들고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오메가3, 비타민 밀크시슬 이렇게만 챙겨먹고 러닝 5분만 해도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진 제가 그걸 하고 정말 정말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몸으로 느꼈던 좋은 변화들이 많았던 거여서 어, 뭐 밀크시슬은 술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크게 안 드셔도 되는데 오메가3는 진짜 꼭 드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 체내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외부 흡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기 때문에 요 오메가3 드시는 거 건강 챙기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즘 잘 챙겨 먹고 있는 이너 뷰티 팀들 제 또래 여성분들이 챙겨 먹었으면 좋겠는 제가 찐으로 챙겨 먹고 있는 이너 뷰티 템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이너 뷰티 건강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